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건설기계 관련 대장주 다섯 개와 어 한번 건설기계 종 관련주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련주 오늘 거의 전 종목이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샀어도 올랐었던 게이 건설기계 관련주고 상승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이 자원의 중요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원자재 관련돼서 리튬, 뭐 석탄 등등 이 원자재, 이 히토리 관련해서 이 채굴 관련된 건설 기회 주들이 어,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또 네온 프로젝트 등 중동 지역에서의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또이 건설 기계주, 이 초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이또 우크라 테마주에도 묶여있는 종목이 건설 기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 먼저 휴, 엠, 엔, c 다이나믹이 EV, 휴맥스가 오늘 상악가 같습니다. 삼화전자까지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이제 휴원스 글로벌의 얘는 자회사고 화장용 부자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다이나믹 어 얘는 니켈 리튬 타이어 금형 관련주고 시간에서 지금 6% 하락하고 있습니다. EV 첨단은 수산화리튬 관련주 그리고 시비 물량이 이 전체 주식수의 17.8%가 어, 어 앞으로 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잠재 매물이 이 출회될 수 있는 이런 또 위험 부담도 가지고 있는 EV입니다. 상하가를 갖고 시총은 3,900억대. 그리고 휴맥스 전기차 충전 관련한 어 관련해서 이 상승을 했고 상한가 시가총액은 이제 천억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에서 4.8% 하락하고 있고 삼화전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모터 테마주죠 그래서 모터 어또 히토류 관련주 삼화전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총은 837억대 이화전기 어 26% 급등을 했고 이 배터리 산업 진출 어 관련해서 26%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상자이엘 원숭이 두창 옵투스 점안제 3000장 제약 승계 관련돼서 이 옵투스 제약이 오늘 18% 또 백광이 새만금 수산화나트륨 관련주죠 이 양극재 세정에 쓰이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또 움직이는 백광산업이고 에코프로가 오늘 18% 급등을 하면서 18. 19조 정도 때까지 이제 다시 이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를 그리고 글로벌 중국내 화장품 판매 기업이고 이화산업 염료 식품청가물 바이러스 진단 그래서 바, 바이러스 진단 관련된 이화나 이트론 이두 개는 이제 거의 세트로 움직이죠 그리고 보로노이 자가 면역 신약 개발 그래서 이 제약 그리고 이제 HD 현대가 오늘 15% 정도 급,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텍이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이고 오늘 그 15% 정도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647억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보이고 또 2차전지, 모터테마, 리튬 분리막 관련주 제약주가 좀 움직였죠 진단 관련해서 또 자가 면역 관련된 주 그리고 오늘 15% 상승한 종목에 건설 기계가 있었지만 상승률로 보시면 이제 오늘 가장 그 많은 이 종목이 상승했던 종목은 건설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4.7 7 8% 정도 등락률을 보였고 리튬 2차전지 배터리 전고체 어, 이 그동안 하락이 컸던 종목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이 도시가스 외에 요 삼천리라든가 뭐 요게 있기 때문에 대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 뭐 비료주 자원개발 조 농업 조선 사료 육개 어, 지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뭐 물론 이 급등했다고 해서 어, 어, 내일 장에서 다 상승할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건설 기계 정도도 잘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건설기계 관련 주어이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고 거의 전 종목이다 상승을 했죠 표에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대장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HD 현대건설기계 HD 그룹조 HD 그룹주가 대거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동일금속 요네 개가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라도 물론 요 대장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약간 이제 주춤했고 어 상승률로는 HD가 14. 7% 급등을 했고 또 테라 같은 경우 10% 대창이 진성이 요런 종목이 거의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은 어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두산밥켓 어 5조 1000억 원대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뭐 오늘 8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를 이제 노마선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또 테라나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테마에 물려 있습니다. PBR이 3.64배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가 낮은 기업을 보시면 이 프리엠스가 10%대, 그리고 동일이가 뭐 15% 이런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어 시총은 이제 대동이가 가장 낮습니다. 이 농기계 주인 대동의 자회사조에는. 그리고 이 퍼가 가장 낮은 놈은 이 대창이하고 진성이 이두 개가 퍼는 6배 수준이었고, 상승률도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10% 수준까지 급등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대의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도달 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놈은 서현 탐메탈. 이 앞에 있는 대장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반토막,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의 한번 그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바켓 스키드 로더 로더 어 분야에서 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1분기 요번에 실적을 보시면 이 추정치 대비해서 80% 증가한 3,600억의 영업 이익을 냈고 당기 순이익은 2,000억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실적이 받쳐 주면서 뭐 계속 연일 상승하면서 어, 결국은 이제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만 원대의이전 고점 부분을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한번 그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죠. 어, 결국은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HD 현대건설기계 국내 1위의 건설장비 제조사입니다. 어, 영업이 거의 뭐 거의 100% 정도 증가한 실적을 좀 보여줬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8%대에 순이익은 695억에 단기 수익이익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뭐 밥캣처럼 전 고점 부근을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이런, 이런 추세로 갈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얘는 국내 1위 건설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얘도 어뭐 영업이익 1500억대 영업이익률 12%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얘도 지금 뭐이 전에 있던 고점 라인대죠 거래량터트리면서 어 돌파 시도를 했고 결국은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동일금속 어, 지금 이거 보면 뭐 삼천리 수준이죠 거래량 자체가 뭐 5만주, 뭐 만주가 안되는 5만주 대의 거래량으로 야금야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누군가가 던지면 바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조심을 해야 될동일금소 테라사이언스 2차전지 또 리튬 피팅밸브 바이오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 좋은 얘기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은 먼저 가장 먼저 이 신고가를 한번 썼던 종목이고 21선에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진성TC 무한궤도 하부 주행체 관련돼서 동종업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같이 이제 사, 이 기계주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현탑이 자동차용 금형 그리고 굴삭기 캐빈을 제조하는 그 굴삭기 조정석에 있는 그 집을 제조하는 기업이 서현탑입니다 얘는 뭐 그닥 이렇게 다른 장비주중에 비해서는 이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데모는 건설 중장물 부착물 생산능력 국내 1위 세계 3위 기업이고 현대 에버다임 어, 얘는 콘크리트 펌프카 소방차, 타워크레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건설 기계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뭐, 두산마켓, HD 현대, HD 어, 현대 인프라 코어, 이게 뭐, 완성차 기업의 현대나 뭐, 기아차 정도 되죠. 어, 요 기업들의, 어, 수, 이 실적이, 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품단인 이 아래에 있는 이 부품단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앞에 대장주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또이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해서 내일 뭐 반드시 상승한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어떤 흐름을 갈지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주들이 아직까지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아직 추세적으로 더 상승세를 끌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